안녕하세요 미지 뷰티의 미지 입니다 네 이번 영상은요 속눈썹 영양제 후기 를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함께 가보시죠 고! 제가 한.. 한달 반쯤 전인가? 한두달 전쯤에 그 SNS를 막 보다가 광고가 중간중간 나오잖아요 근데 그 광고 중에 속눈썹 영양제가 나오는데 광고가 너무 혹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 이거는 진짜 진짜 궁금하다 너무 궁금한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카페부터 뭐 인터넷 후기 뭐 사이트 공식 홈페이지까지 다가봤어요 근데 후기가 너무 좋은거예요 너무 좋아 좋은것도 그냥 좋은게 아니라 거의 만점? 아 이거를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 정도로 후기가 너무 좋으니까 아 이거 진짜 내가 써봐서 내가 후기를 좀 남겨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두달 전쯤에 구매를 했죠. 제가 구매하자마자 막사용하진 않았고 지금 딱 사용한 기간이 한 2주 반 정도 됐어요. 음, 응, 2주 반 정도 됐는데 중요한 건 그거죠. 속눈썹이 자랐느냐 안 자랐느냐 바로 보여드릴게요. 아니 아주 SNS에서 너무 핫하더라고요. 영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영상에서 막 글씨까지 꽉꽉 채워가지고 이걸 꼭 쓰면 꼭 저렇게 속눈썹이 풍성해지고 수침 안 하실 것 같아서 제가 구매 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평점도 너무 높고 하다보니까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게 됐는데 속눈썹 영양제를 어떻게 바르냐면 속눈썹 영양제가 이렇게 있어요. 제일 하나 앰플 형태로 되어있고 어... 리퀴드 타입이긴 한데 이게 그냥 물처럼 묽은 형태는 아니고 살짝 쫀득한 세럼 형태의 리퀴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색깔이 있거나 그렇진 않고요. 투명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얇은 브러쉬 형태로 되어 있어서 저는 보통 예전에는 속눈썹 영양제 같은 경우에는 속눈썹 이 모고 있죠. 이런 데다가 발라줬는데 이거는 이렇게 바르는 게 아니고 속눈썹에 이렇게 속눈썹에 올려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꾸준히 계속 발라줬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 속눈썹 영양제를 진짜 스페인에서 공수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진짜 비쌌어 한 25만원인가 30만원인가 주고 샀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진짜 속눈썹이 엄청 길어졌거든요 근데 제가 그 제품 이름은 뭔지 모르겠어 근데 그 성분이 되게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그걸 쓰고 나서 막 눈이 그걸 무조건 자기 전에 살짝 발라주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눈에서 막 눈물이 엄청 나는 거야. 눈도 엄청 따갑고, 그리고 다음 아침에 일어나면 눈이 막 충혈돼 있어. 눈이 아파서. 그런데도, 한 며칠 지나니까, 한 일주일만 지나도 속눈썹이 엄청 길어지고, 풍성해지는 것까지 느껴졌고, 그 다음에 여기 눈 밑에 있죠. 여기 눈물을 하돌리니까 여기에서 막 솜털이 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눈도 충혈되고 눈도 아프고 눈곱도 끼고 막눈 밑에 막 솜털이 막 까맣게 나기 시작해서 그 제품을 중단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제가 이 제품을 사용하면서 느꼈던 거는 이게 속눈썹이 살짝 올려주는 거기 때문에 눈에 직접 들어가지 않고서는 따갑거나 막 이렇게 충혈이 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처음 사용하는 날부터 18일차까지 일주일 단위로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원래 제품명이 자라나 라는 제품인데 이번에 제일아나라는 브랜드명으로 바꿨다고 해요 어쨌든 이전에 브랜드명처럼 자라나 앰플 리치레시 앰플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앰플을 제대로 된걸본 적이 없어서 어, 근데 이거는 제가 SNS에 영상을 보면서 완전 혹해가지고 오늘부터 매일매일 발라가지고 저 후기를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앰플 사용하기 전에 속눈썹인데요. 저는 정말 속눈썹이 짧고 숱도 많이 있는 편이 아니에요. 앰플 사용법은 앞에 설명했던 대로 사용했어야 되는데 모근과 눈썹에 모두 발라서 사용을 했어요. 지금처럼 모근에 발라주시면 안되고요. 눈썹에만 올려주시면 됩니다. 앰플을 사용한지 일주일 후 모습이에요. 속눈썹이 조금 두꺼워진 느낌을 받긴 받았는데 뭔가 길이가 길어지거나 풍성한 느낌을 받지 못했습니다. 앰플을 하루도 빠짐없이 발라줬어요. 풍성한 속눈썹을 상상하면서. 그리고 제가 지금 한 3주 정도 사용한 상태예요. 앰플 사용 전, 일주일 후, 18일 차. 큰 변화가 느껴지나요? 솔직히 제가 한 3주 정도 사용하면서 느낀 거는 그냥 속눈썹이 조금 탄탄해졌다? 길이가 뭔가 뭐 많이 자랐다, 길어졌다, 숱이 많아졌다 막 이런 느낌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뭔가 탄탄해진 느낌은 살짝 들어요. 그래서 어, 속눈썹이 약간 어, 탄력이 있어졌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지 뭔가 이거를 발라가지고 제가 뭐 이렇게 영상처럼 뭔가 이렇게 약간 영상에 나오는 듯한 약간 소눈 같은 그런 속눈썹은 제가 그 후기에서 봤을 때는 뭐일주만 발라도 풍성해지고 길이가 길어지고 효과 대박이에요. 뭐 2주 썼는데도 이렇게 길어지다니 막 이러면서 막 칭찬이 쫙 있었어요. 그 후기에 비해 미미 한 이만큼? 만약에 내 속눈썹이 희마리가 없고 자꾸 떨어져요. 자꾸 뽑혀요 하시는 분들. 레게는 뭐 사용했을 때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일 하나의 속눈썹 앰플이죠. 제가 사용을 해보고 솔직한 후기를 남겨봤습니다. 영상 보신 모든 분들 오늘도 미지와 함께 예뻐지세요. 안녕.